근데, 그럼 성령이라는, 왜 하지 말아야 할까? 성령인데, 전체 주장하는 천사도 성령인데, 왜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가르칠 때, 교육을 시킬 때. 진실하게 가르치래, 사기치면서 가르치래. 응? 가르칠 때, 지금 센터에서 지금 학생, 학생, 일반 교인들을 모아서 지금 가르치는 거야. 선악 구분 영 영국 영분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나누잖아 하면서 강사는 성, 천사가 성령이라고 알 가, 그런 개념 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강의를 할때 천사는 성령이라 고 가르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과 함께하는 영들이 성령입니다 하고 자세히 가르치지 말하는 거야 자세히 가르치면왜 가르치지 말하는 거야 왜 사기치해 사기로 가르치래 진실로 가르치야지 내꺼 아니야 그냥 신천지꺼야 신천지, 신천지 강사꺼라 다 배운거 강사들 요약해 놓은거예요 예. 이게 이제 선학부분을 1시간 에서 2시간 걸쳐 가르치거든요 요약, 그것을 요약해 온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모르죠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강사들 할때 그러면 왜냐 그러면 천사를 성령이라고 하면 어? 하나님이 성령이지 무슨 천사 성령이야? 어? 이게이단이네 Sunga, 뒷 u n g a 죠 그래서 세 s 를 시켜 놓 s u 음이 그때 u n g 가르친 n g a Sunga, s 게시록을 못 배운 게 한의 맺힌다고 생각해 <웃음> <웃음> 내가 가르켜 줄게 실상만 알고 나왔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쉽다 아시... 센터에서는 실상 안가르쳐줘난 실상까지 가르쳐 줄게 배우고 싶으면 안돼 배우. 내가 더 잘한다 진... 게시록만 했으면 내가 이제 이 신천지 애들에게 상담을 해주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좀배우셨 죽을 안아 <웃음> 그래서 우리 신천지 이따가 나오셨어요? <웃음> 이렇게 묻기 <묻게> 하고. <나와. 웃음> 근데 어떻게 내보다도 신천절를더잘 아셔요? <웃음> 성경적이 아니었지? 그 부분은 그치? 비성경적이지? 네. 그럼 비성경적이면 누구 작품이냐? 자, 그 이만희씨 신천지 주장함이 그러잖아 인학 있고 신학 있다 그러지 그치? 성경논절 배우잖아 인학신학 성경 신서다. 이낙시다 배웠지? 네. 이낙은 뭘 보고 이낙이라 그러나? 네, 아들아. 이낙은 뭘까? 이낙이 오전 11시입니다. 이낙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 사람에 대한 항문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지? 또신학이란 무슨 의미겠어? 신에 대한 항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신천지는 그렇게 해석할까 다르게.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이낙시학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너가, 너가 상식으로 하는 단어의 내용하고 신천지가 말하는 단어의 내용이 달라. 신천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인학이나 신학이나 하나님에 관한 건데. 성령의 개시, 보혜사 개시를 받았, 받아서 알고 있는 것, 지식. 이것이 신학.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 이것을 인학. 이렇게 가르쳐. 그 이름이 뭐라고? 는 인학을 했냐 신학을 했냐? 실천에 배울 때 너는 인학을 배운 거야 신학을 배운 거야? 내가 알려주나 신학이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 여즉 천사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영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일대일로 배운 것이 신학이야. 인학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인학이야. 나는 신천지 센터에서 배울 때, 이낙을 배웠냐, 이낙으로 배웠냐, 신앙으로 배웠냐? 강사님 알려주셨으니까, 이낙을 배웠어 응. 그 강사는, 강사는 누구한테 배웠겠어? 좋은 거.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아서 준 거잖아. 그럼 신학을 배운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영예에게 직접 받아야 신학이돼 사람을 통해 받으면 이낙이잖아. 자체 모습이지. 자기들은 보통 신천지 다 자기들이 신학이라고 일반 교회는 이학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자체 모습이잖아. 감사를 통해서 쭉쭉쭉쭉 배워내보는 거죠. 처음에 이만신의 신학을 했으면 좋지만 나머지 사람은 다이학이잖아 사람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래. 우리가 신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잖아. 근데 그걸 바꾸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듣는 사람이 너무 그럴 수없 거지. 신학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을 한다면 신에 대하여 보는 신에 대한 학문인데, 역시 어느 순간 신학하면 신한테 배운 학문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구분 못 하고 허콤. 자 사도행전 5 장을 한번 보자. 사도행전 오장오구장삼 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래? 음, 이, 이게 무슨 내 의지는 알지 주1학교부터 쭉 배워왔으니까 지금 고생 많이 하잖아 부모님하고 도르치 그러면서 잘못 상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그런 내용을 가르쳐도 안 빠지잖아 근데 누나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서 그냥 친구 따라서 누구 따라서 이렇게 간 거잖아 아나니아사피라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그게 참 좋았잖아 그래서 권위자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아나니아사피로 땅을 팔았어 그런데 딱 팔고 보니까 앞으로 살지이 막막하잖아 재산처로 살지 그러니까 얼마를 자기들 살려고 놓아두고 일부를 가져갔어. 일부를 가져가서 뭐라고 말해? 일부를 가져왔다고 말해 전부를 가져갔다고 말해. 전부를 가져왔다고 말하지. 근데 베드로가 그 내용을 알아 몰라. 모르지. 베드로도 모르지. 근데 누가 알게 해줬어? 베드로에게 그내용을 베드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둘만 아는 사건들이잖아. 그죠 땅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몰라 그래서 얼마를 놔두고 얼마를 가져와 이거 전부 우리가 땅을 팔아 전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 근데 누군가가 베드로한테 꼰질러야 되잖아 쟤들이 얼마에 팔았는데요 이거 말을 누군가 해줬으면 베드로 알잖아 근데 그얼마에 판지를 몰라 아니, 그래가지고 일본을 가져왔어 근데 전부 라 가져왔어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그들의 삶을 지켜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 성령이라는 성령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줬다는 알게 해줬어. 이거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가져온거다. 그리고 성령이 얘기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누가 이랬었냐고 짚어내. 그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라고 하잖아. 성령. 근데 뒤에 구절을 보면 성령 대신에 사절에 뭘로 바꿔? 단어 바꾸면 돼. 성령에서 뭘로 단어 바꾸면 하냐. 3절에는 성령이라고 하고 4절에는 성령 대신에 단어를 바꿔버리지. 뭘로 바꿔?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 바꾸지. 응. 그러면 지그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야? 천사라는 거야? 천천지는 응. 누구도 성령이 된다고 했어? 사람. 실제로 누가 성녀이 된다고 했어? 천사에. 천사도 하고, 또 누구도? 사람도, 응. 사람도. 얘기를 해봐. <웃음> 그래서 너가 웃을 일이 아니잖아. 아 사람이라고 가르침을 받진 않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들이야. 영계의 그러니까? 보좌 구석을 내가 시켰잖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것을 너는 성경적으로 배웠잖아. 그러면 너의 마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뭐 그렇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야? 넌 성경, 성경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신천지 간 거야? 아니면 다른 것에 끌려서 간 거야? 응, 그, 그건, 그 성경적이 좋고, 성경적이 안 해도 좋고, 나는 그게 아니고, 친구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나는 여기, 여기가 좋아 그러든지. 뭐, 그게 좋다고 하면 나는 여기 더 있을 필요는 없어. 왜? 내가 확인해주고 싶은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내가 성경적이어서 신천지 간다고 하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확인시켜야 돼. 성경적이 아니나, 기나. 아, 아니요 아 나는 신천지가 성경적이 안니서 좋아 나는 신천지가 좋아서 갈거예요 그럼 내는 여기서 해줄 필요는 없잖아 성경과 상관없이 나는 신천지가 좋아서 간다는데 내가 뭐라 할 알겠어 그렇잖아 <웃음> 내가 있을 필요는 없어 뭐 엄마나 아빠나 소금이나 키 거지. 내가 더 역할을 해줄 것이 없, 없기 때문에 내 역할은 성경적이 아닌지 신천지가 주장하는게 이거고 이것이 성경과 비교했을 때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만 내가 확인해 주고 가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어,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확인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갔는데 전문가가 확인해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구나 네. 나는 성경적으로 믿으려니까 신천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 거고 그러잖아 근데 너가 나는 성경적이 아니어도 신천자하고으 그냥 갈 거예요 난 맹신할 거예요 모르는 데가 있을 필요는 없지 물어본 건데 그 그래 지금 심각해 그걸 그림 모르냐 여자가 속을 그냥 너, 너는 너는 심각하지 않은데 엄마는 너무 심각한 거야. 너 일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말... <웃음> <웃음> 너의 일생이 달린 문제이세요. 네가 <웃음> 이웃집 아이 같으면 엄마가 그러네. 이웃집 아이 같으면 이웃집 아이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해. 이웃집, 아이 안 해. 이웃집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삼자 못해. 읽어 봐라 3장 5절 자, 이게 누구 말이야 뱀. 하나님의 말이냐 사단의 말이냐 아담의 말이냐 누구 말이야 사단이. 응. 뱀 사단이지 사단이 무슨 말을 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담이 누가 된다고 하나님 된다. 그러면 아담은 사람이잖아. 사람이 누가 되는 거지? 음. 하나님이 되지. 이게 누구 말이야? 누구 말이었어? 사탄이. 사탄의 말이지. 자,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지. 그치? 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근데 신천지는 성령이 누가 될수 있다고 했어? 사일자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님도 예, 성부 하나님도 성령이 되지만 사람도 또 천사도 성령이 이랬다고 하잖아 사람, 사람을 성령이라 배우진 않았다니까 배우진 않아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가아 그래요? 응. 네. 내가 다 했잖아요 바라야 쟤다 응. 했잖아 네. 근데 천사는 <웃음> 성령이라고 하는 건 알겠지 아까 그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배우는데아 응. 아, 배웠어 그렇게까지 배웠어 그럼 많이 나갔는데 진도가 아유, 안 가르치는데 얼핏, 얼핏 들었어서 응. 사람의 하나니 된다는 것은 누구 말이야? 사탕입니다. 그지 그러면,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 논리가, 누구 논리하고 같아? 사탕 네사의 논리지? 여기까지 하지 마, 씨한테. 아니, 너가, 너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너무 악한 아니, 스스로 생각을 할 테니까. 아니, 이게 내 말도 아니고, 누구 말도 아니고. 에이, 단지 신천지에서, 신천지에서 흐트러 놓은 걸, 나는 신천지 주장을 흐트러 놓은 걸 모아가지고 성경과이 비교를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너가 딱 보고, 그러면 내 얘기를 내가, 아, 그, 그 논리대로 하면 신천지 가르치는 것이 사단의 역사 네요 그렇게,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야,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신전지는 사람이 사단이 그러잖아 아담 보고 네가 하나님 돼. 이거 먹으면 왜 하나님 안되고 사람을 있으려고 하냐 좀더그러니 누구 생각이 드는 것 같대 아담 생각이 드는 것 같잖아 그치 괜히 하나님이 너 하나님 몸 안되게 낮춰놓은 거니까 좀아하주라 얼마 편들어져 얼마 기분 좋게 해줘 응. 그치 그래서 내가 하나 내가 근데 누가 딱 그, 그걸 딱 주장을 해? 이만희 씨가 신천지에서 그, 그 주장을 딱 하잖아. 야, 천사가 하나님 돼. 사단은 원래 사단이었냐, 원래는 사단이 아니었냐. 천사였다. 네, 천사지. 그래서, 그니까 천사가 누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하나님 되고 싶어서. 천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러나 천사를 하나님으로 직접 말하기보다는 징금들 하나 삼아야 되겠지. 천사가 성령이야. 그럼 사단이 누구를 하는 거야?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자리를, 자리 바꾸므래. 신전지를 통해서. 그지? 그지? 그렇게 나는요 신천지에그 성경 중에 뭐 이것보다 도 나는 신천지 그냥 그냥 좋아요 그냥 그냥난갈 거예요. 나 아무 말 없어. 뭐 이렇게 확인을 응?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는데 너가또그 틀렸죠? 나갈 거예요? 그럼 뭐뭐하라겠노 뭐, 뭐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어요계를 천이라고 하지. 천지 장조 같은 육계를 지라고 하지. 그러이지 아들아 천지창조는 뭘 뭘고 말하냐 창조 천지창조의 뜻은 뭐냐 천지창조 응. 천지창조 그럼 말을 해봐 풀어서 세상을 창조했다 풀어서 해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잖아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는 창조하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얘기하잖아. 대신, 예, 천지는 천지창조를 또 이렇게 말할까? 또 다르게 말할까? 그렇게도 말하세 음, 가지로 말을 해. 이거는 근데 건너뛰기야. 진검다를쓸 뿐이야. 몇 가지가 나올까? 천지창조가. 눈치가 있으니까, 아, 아까 저 신학이나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르게 있지 않겠어. 예, 천지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변해가 있어. 음, 우주 만물의 창조. 이게 하나의 견해가 있고, 두 번째 변해가 명계, 육계. 세 번째 견해가, 은약의 목자. 목자와 성동.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게 성경의 근거가, 근거가 있냐? 아니, 누가 알기를 이게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 세 종류의 천지장비가 있다고. 너는, 너는 어디까지, 2, 2번까지 배웠냐? 방금 얘기를 했죠. 그뚝그뚝 어. 하면서. 그럼 배웠으니 그뚝그뚝 하면서. 2번까지 배웠어? 네. 그럼 확인을 좀 시켜주자. 네, 거기 많이. 체스창는 회사님, 응? 누구? 알파오메가, 보혜사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보혜사냐잉? 한자로혜사 보혜사, 보혜사 가운데점이 무슨 의미래? 점을 찍을 때. 점을 아, 찍을 때, 점을 찍잖아. 심표를 찍는 것도 있고, 마침표를 찍는 것도 있고, 또점 위치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틀려지잖아. 엄마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가운데다 점을 찍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야? 동등이란 말이지. 네, 점에 따라 틀려. 이만희 씨가 누구라고? 도회사로. 도회사람 누가 말한 거야? 이만희 씨. 이만희 씨는 누구냐? 신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신 총회장님, 게시받은 분. 예수님은 보혜하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시라고 네. 하잖아. 천지창조 나오잖아. 몇 개, 몇 개의 그 천지창조가 천지창조 모자, 모정. 천지창조 모정 나오지. 목자선 이게 천지창조그세종로했다고 얘기하는 거 여기, 여기. 나쁜 같게 봐. 여기, 여기. 나쁜 원본이고. 음. 나쁜 같게 봐. 어제는 보여준다 해도 안 보여줬어. <웃음> <웃음> 응? 그그책 아, 봤네? 아, 칼라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뭐. <웃음> <그랬어>? 알았어. 다음어 칼라로. 다음에 칼라로. 근데 나도 이걸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그때 너무 좋았어. 아 정말 잘 만들어 놨다. 안 듣고 안 들었을 때 처음 배울 때. 근데 이제 선수들 만나서 이걸 보니까 처음 보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이 1 0 개였던 게천 개, 만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야 그래서 완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거짓말이야. 근데 네. 이제 나도 이제 실전지 슬슬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천재창조에 당연히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런 내용을 써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계속 가버리는 거야 이 내용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내가 네, 가장 힘든 거목계자들이 가장 힘든 거 응. 신천지가 어렵다 어렵다 할때왜 어렵냐 그러면 단어의 내용이 달라 그 단어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만 딱 인식해 그러면 신천지 완료하자고 뭐 이게 엉터리인데 단어의 내용이 필 근데 이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려면 이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 신천지 가장 트렌드 마크가 뭐야? 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적이다. 교회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잖아. 사람의 개명, 인학을 하는 것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거지. 비성적이니까 근거가 누구겠냐? 사단이다. 그래서 우상송비 하는 것이다.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잖아. 바벨로그로 그래서 가장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이라는 거잖아.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천지창조 너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나는 아무 찾아 없더라. 성경적 근거 없더라.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다 찾으면 다 있는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한번 묻혔어. 어,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성경적 근거 없지. 비율을 알면 엉터리 근거만 갖다 대고. 그러니까. <웃음> 비율을 알면 보여. 근데 이제 비율을 모르니까는 없어. 강연으로. 해달별 배우잖아. 비율로 내려보면 제저20 건가 몇 가지에 해당되어 내려는요안 보이는 걸 보이게 억지로 만들려고 비율을 가르치는 거예 추론을 해 갖고 가 추론 추론이야 이거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아지 성격 근거도 없어. 그거지? 너너 한번 나 나한테 좀 알려줘라. 배우자. 음. 너또 있을 거 아니야? 너. 음. 너또 없어요. 너또 없어? 왜? 너 거기 사물함에다 예약했냐? 버렸어요. 버려버려왜 버리냐? 고못 버려갈 거니? 봤어. 가락점 찌꺼기. 그냥 못 버리겠더라고요. 못 버리지. 응. 가락. 막 파색에 갈고. 부모님 데까 갈까 싶어서. 부모가는 생각하고. 예, 파색이 갈았다니까 저랑 말안 해. 근 통과. 그거 다지 <웃음> 그, 그, 그, 그 음. 모든 가족이 다니면 집에 다 이렇게 나아는데 음. 저런 식으로 하면 집에서 못 가기가 되고. 사물했던. 예? 사하라나그러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거 이라 그런 생각을 해야지. 진리는 어디든지 진리잖아 진리는 어디든지 진리지만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는 할수 있는 거지 그 진리지만 나는 그거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금은 어디든지 금이고 다이아몬드 어디든지 다이아몬드 비유한 해달별 비유한 해달비은 뭐야 그, 그 야곱의 꿈을 갖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야곱의 꿈에 그게 지상하늘이라는말이어디가있어지게천지는시라는말다 이어지는 시지근거어지성경적이어고는래성경이어지어도이게천는지는는 시간은 는은는는 사단오만나는 거다. 사단오만사만나면될수있지 누구 논리대로 하면 이게 내 논리 아니야? 신천이 논리대로 하면그게 된다. 이게 신천이가 신천이를 잡아먹자. 자기들 자기들 서독게자육 개가 있는데 육 개는 성도들이잖아. 성도들 선거들, 성도들이 있는데 영은 단독 사역을 한다고 배웠냐? 못 한다고 배웠냐?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대. 육을 들었어요. 육을 육을 들었던 육을 든다는 말이 무슨 의미야? 육을 응. 든다는 말. 임한다. 영이 임한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 첫 번째 먹자가 누구였어 먹자. 첫 번째 먹. 아담이야. 응. 먹 먹자 첫 번째 먹자 아담. 두 번째 먹자. 노아.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요호세. 요호세. 요호수아. 예수. 마지막 목적. 이긴 자 o i n g to go to t h 이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이만 o 라고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이 to the h o u s 이 i 이 g o i 천이 그러면 누가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예수님이 누구가 돼버리냐 이 사람들하고 동등했냐가 특별하냐 동등했냐가 돼버리지 너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동등했냐 다르냐 저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신이 그렇지 역시 예수님이 신이야 신이. 사람이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라고 배우지 이들은 너 예, 교회 다닐 때 예수님 배웠잖아.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사람랑 배웠지. 그렇겠죠. 아니 배웠을 때신천지 네. 말고 교회에 있을 때.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은 어떻게 되느면 아니 너가 방금 얘기 좀 했잖아. 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 거죠. 어, 어제 막그 뭐지 목사님 영상이 어젠가 그젠가 영상이 이렇게 나왔. 이렇게 작은 줄 알아? 이렇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예, 이, 여기서는 목사님처럼 이걸 처음 보는 거야 지금. 그냥 말만 들었지 작은 히니까 지금. 겠 아니 죽였다고. 왜냐하면 몇첫 번째 목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아다 아다 딱 나오잖아. 배웠다 나온 거그 새끼 그걸 응. 봤다니까요 별로에. 별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영상을 봤어요 제가. 실판에 응. 이렇게 짝 일르를 응. 해가지고 아다. 너 응. 아브랑. 그래 그래. 나한테 까요 그렇죠 맞아. 그. 영이 들어가서 쓴다고 했잖아 그렇지?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그 다음에 목자에게 들어가잖아 하 그러면 영계는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랑 계실까? 계실까? 들어갔는데? 아우 어, 아우, 이해했어? 아우 충격이 야 영은 요구를 들었으니까 단독사회가 못하고 이만 들어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들었어. 그러니까 들어. 들는데 들어간단 말... 말이야. 아, 그래요? 응.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영계 하나님이 여기 들어왔으면 영계는 비어 있다. 비... 하나님 어디로 간대 그 말이죠, 지금. 아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담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떠나서 이렇게 말는 거예요. 음.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이 음. 아담이 범죄하니까 떠나 떠 나서 누구한테 들어가냐너한테들어갔다는 거야 신천지가 주장은 그렇게 주장을 해 get a d a 이렇게 c o r n y o 을 n g you can't even come on. y o 감 n g y o 요 신천지 주장 v e n 렇게 있으면은 You 응? 그아 a n c 님사이 on. You can come on. You can come on. y o 그냥, 그런 게쭉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담과 노아는, 바로 아담, 아담 당대에 노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담이 죽고 한참 뒤에, 노아가 죽고, 또, 아브람, 노아가 죽고, 한참 뒤에, 아브람. 또 아브람과 모세는 몇년 차이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갭이 비어버린그 다음에, 모세와 요소한, 그건 별로 아니라요응 당대지 그러면 여수하고 예수님 사이 그러면 이빈 공간에 목장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셋째지식으로란 목장이 있어야 되잖아 요 새로운 목장이 있으라또또사이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실패했으면 다시 새로운 목장을 선택해서 계속 사이를 이어받아야 되잖아 시간이 오잘 잡았다. 잘, 잘, 잘. 너무 아빠네. 조금만 <웃음> 이렇게 쭉 보면 많은 것같잖아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어? 아닌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시간 이 있는데 죽고 많은 시간 이 있는데 요수, 모세와 여호수와는 그냥 바로 예 이어받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어받을 때 바로 이어받을 때예수님 먹고 여호수와도 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예수님과 여호수와 사이는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 <웃음> 근데 누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대. 그러니까 들어가 거지. 좀 그런 생각이 음. 좀안 들었어. 그 영계, 6계 이게, 이게 천지창조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건 배웠잖아. 근거가 없는데, 그냥, 그냥 끄떡거려졌어. 그치? 비슷한것 같잖아. 아 그렇게 요걸 천재로 갈 수도 있겠다 영의 세계 영계는 6개, 영의 세계를 줄인 것이 연계 육의 세계를 줄인 것이 육계 그렇잖아 그, 그것 배우면서 또야또그좀 감동이 있었지 아니 야참 이게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진짜 좀 예, 제대로 가르쳐준다 그런 생각들지 연계를 영의 세계를 줄여서 연계라고 육의 세계를 줄여서 육계를 하는 거야 야 그렇더라 연계를 그 하늘이라고 하잖아 하, 하늘 한 영계 하늘에 갔잖아. 근데 영계 하늘에 갔나? 영계는 어떤 물리적 개념이야, 차원의 개념이야. 그냥 생각해봐.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 개념이잖아. 땅과 하늘이라는지. 근데 영계가 성경적으로 볼때 영계는 물리적 개념이야, 차원의 개념이야. 차원의 음. 개념이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 그걸 배울 때 그냥 옆에서 아멘, 아멘, 야 이런 어떤 막그 바람잡이들 있잖아. 옆에, 응? 다 하는 바람잡이잖아 다 하는 바람잡이 안되있는데 처음 배운 것처럼 근데.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말씀을 왜 듣든지 하면서 막 해준 사람들이 그런 바람잡이 돼 아, 아, 절반이 바람잡이 들었을 그냥 뼈가고 또 친구가 좋다고 하고 뼈가고 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이 든 사람도 들어있고 뭔가가 있을야 되지 않겠냐 없으면 뭐이 있겠냐 그런 어떤 이게 마음에 안심도 되고 신천지식 때만 하면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누가 주장한 게 되지? 사다리 주장한 게 되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에 하늘을, 하늘이니까 천안이냐, 육계, 지상이니까 지안이냐, 천지,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지. 근거는 없어, 성경에. 그렇든 할 뿐이야. 성경에 근거 없 그래서, 은학의 목사를, 영은 반복사역을 못하고, 사람을 반드시 들어서 역사로 한다고 하지. 근데 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상담을 하니까 또 어떤 데는 가르켜 나 단독 사역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사람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또 만들어 놓은 거다 자, 그러면 성경에 단독 사역을 하면 영기 단독 사역을 하면 신천지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이지? 비성경 비성경적이지. 너가 뭐 어려서부터 쭉 예수를 교회 다녔잖아. 근데 너가 하는 성경을 가지고 단독 사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뭔가를 하면 전독사사이 Pandoc. I 마리아 t t 와서 n k 누가 u are an a d 어 p t You must h a 고 e 는 s e c o 많이 a n 있는 건 r And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서 know, you know, y 서 u know, you know, you k n o 어 you know, you k 하나님 단독사역도 하네? 또 뭐가 또 단독사역이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누가 불러?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네그부터딱이나 단독사역이야. 사람을 통한 사역이야? 단독인이야.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잖아. 모세가 아니 저 야곱이 천사가 씨름을 했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들던가 단독 영은 단독 사회를 못하고 반드시 사회를 통해서 역사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어? 무슨 소리야? 뭘뭐 새로 부를 때 아니면 단독 사회아니에요 어? 아닌데? 이상하네? 그러면 응. 그 단독 역사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회를 통해서 하시지 근데 단독 사회를 한다고 할,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 현재리께서 그 목적이 있어서 단독 사연한다고 영은 반드시 육을 이었던목적육 있었던 그 이, 이 음. 목적이 있었던 목적이 있었던 해이 될까? 이있이만실을 들어 이다고이이었던 목적이 거었 목적이 있었 목적이 있었 목적이 있었던 목적단독사던 목적이 있었던 목적이 있있 은하의 목자를 통해서 사단도 은하의 목자가 있고 하나단대 네. 은하의 목자가 있 그지?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 영분별은 뭘로 영분별한다고 할게? 말로. 말로 자 미국에서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게이트를 잘 몰라, 어디 탈진 몰라 그래서 쭉 보니까 나 영을 못하고 보니까 한국사람 가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꽉불로도 대답하네 을딱 치면서 어, 말좀 묻자고 하니까 음,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일본 말로 일본 말로 나온 말이 쭉뭔 말이 나이 이걸 예를 들어서 이 것은 외형은, 외모는 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알니려면뭘 보면 알수 있다 말을 통해서 알수 있다 같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별 안다딱 건드려서 말이 튀어나오버 같은 데먹자 입에 나온 말을 통해서 하나에선 목자인지 사당에 목자인지 구다 네 예. 그럼 어떻게 보고자 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이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 이, 이것만 알려놔갑니다 네. 그 일로 음. 왔어? 그, 이거 중요하니까 그 이해, 너, 너는 그 말의 뜻이 뭐냐? 네? 말의 뜻 뭐가요? 읽었으면 뜻이 나오잖아 너는 어떻게 이해해? 그말씀 그 어떻게 이해하 근데 어, 그걸, 어, 그걸 이해 해봐. 넌 말해봐. 요약을 해봐. 그러면. 아, 배운 거 말해. 신천지에서 배운 거. 나한테 배운 거 말하지 마. 그냥 이대로 했는데. 뭐, 뭐. 누구라고? 하나님. 응. 이렇게 가르치지. 그래, 나 이렇게. 그데성경 그대로 써있을게. 그럼 말씀이 뭘로 본거냐? 이거요. 성경 어머지 예수를 배웠어? 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은 세분 하나님 세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요 삼위일체 네. 세분 하나님 한분 하나님 이렇게요 진짜로 하나님은 두 하나님 있다 그렇게 네? 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 있고 보이는 하나님 말씀하 하나님 성경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웃음> 음. 이게 이제 어디서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일장에 집중을 할 때가 있는지 복음박 다른 말로 하면 성경박 내가 센터에서 배우기 전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배웠, 같이 배웠잖아 그치? 어느, 얼마나 배웠냐, 같이 개인적으로 배달니도한달 한 정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신 경우가 있잖아, 이제 갖고, 엮어서 가르치는 거잖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네. 우산중배를 할 거냐, 하나님을 선배를 할 거냐 성경이 하나님이잖아. 성경을 알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거요. 사단에게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거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 여기 신천지 주장라면 성경을 알면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 예배 드리는거죠 하나님께 드리는거죠 성경을 모르고 예배드 드리기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우상 센개데 성경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께 정도 모르고 기도하면? 우상이 위로하는 거 성경을 알고 예물을 들으면 하나님께 되는 성경을 모르고 예물을 들으면 누구에게 되는 거 우상의 위로. 우상 중대하면 망한다 망한다. 삼, 사대가 망한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성겨서 복을 받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신천지식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우상한테. 더 이상 우상 중대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뭘, 뭘 배워야 되겠다. 성경 공부야. 그래서 세다 들어가지 않았어? 자, 음. 거기 보면 그것도 세다 나오고 있어. 그걸 세탁이 못못 해. 다말고 보면 되지. 보, 보 <웃음> 그 여러 가지그게안 나죠. 그도막뭐 네. 성경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게 복음광 과정인데. 집중적으로 성경을 좀 배워야 겠다그 결심하게 하는 것이 도강장인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게 너가 센터에 가서 배워야 될때결심한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센터에 가진않았을거 아니야 어떤... 그것도 일주일에 네번을 2시간씩 투자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목소리> 아니잖아 <목소리> 근데... 하다, 하다, 하고... 아, 그러니까 그게 예 <목소리>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끝이었는데요 <목소리> 생각 없었어?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 이렇게 된건 알지? 그 말씀은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꼭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자, 이, 한번 읽어보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냥 국어 실력으로 읽어보자. 국어 실력. 이거, 대학교도 하는 거고, 나보다 낫기 동안 하좀덜 배우는 건데, 1,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대신 성경을 넣어봐. 말한번 응, 해야 봐야겠어 앞으로 아, 응. 두번 돼야 돼. 너는 계속 배웠잖아. 그 있으면 배운 거 배우고 또배우또배우잖아 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나처이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성경을 한번 읽어봐. 음. 그초 성경이 시니라이 성경은 하나님 니이 성경도 하나님라그그성경어그렇예사도 성경을 어, 지 응. 성경이 특지 하나님 감고 마무리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으니 지금 것이 하나과성경없으된 것이 니라 성경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께로부으니그 있으, 이름이 요아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게 하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극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성경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제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이 응.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성경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백성 자녀 영광은 응. 은혜와 지의가 천만하다는 니다 1절만 읽을 때그 응. 말씀을 성경으로 읽으면 별로 그 틀린 것 같지 않게 읽어지잖아요. 그런데 응. 네. 그것을 쭉 14절까지 넣어서 바꿔서 읽어보니까 말씀을 성경으로 바꾸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성경에 서 예술의 여사 한번 읽어보시는 거읽었다는요읽었다는 그, 그 응? 응. 쟤는 그냥 말하는 거 듣다며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면 제가 저의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첫째 하나님과 함께 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선받되었으니지금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된 것이 역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빛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더라. 그들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사람아고 하더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붙여진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보셨으며 세상 예수님으로 알지 않았음과 비슷해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언접하지않으셨였으나언접하는자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입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난자들이라예수님이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복생들의 영광요 은혜와 자리가 충만하더라. 예. 누구를 놓고 읽으니까 말이 돼? 예수님. 성경을 놓고 읽으니까 말이 안 되지. 왜 성경을 놓고 읽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암친대 명사. 그것도 있지만 성경이 완성된 게 완벽해지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00년쯤. 근데 태초에 성경이? 없었죠. 언제부터 성경 이 존재하게 돼? 모세가. 모세 모세부터 있었을까? 성경이 존재하게 되지. 그렇 그것도 안맞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이 천지를 창조? 못하지. 못하지. 성경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없지. 근데 거기 쓸 때는 말씀이 성경이다 하끄뚜끄둑했죠 말씀이 뭐? 여기 그대로가 쓸수 있는. 성경은 이제 원어는 성경을 이제 이것도 말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우리가 그 성경이잖아 성경이 성경 있는데 성경 있는데 원래 성경을 원본이라 그러잖아 원본 원래 성경을 그 원본을 필사란 것이 필사 본이란 거지 사본 그지 그잖아 네. 그러면 이거 원본이나 사본은 뭐가 틀린 거 뭐가 같은 거지 언어 같은 거지 말이 글자 같은 거지 근데 글자를 틀리게 한 것을 뭐라고 해 네. 글자를 틀리게 그러니까 네.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로 기록된 거잖아 근데 이것을 한글로 바꾸서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해? 번역본, 번역, 역본이라고 그러잖아. 역본이라고 그러잖아. 역본이라고, 번역본. 옛날에는, 그치. 그, 뭐다 응? 다 알아 아, 그, 아, 한번 보자. 역본이 그, 아, 있어. 아, 역본을 아, 만드는 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번역을 할 때. 몇 응, 세 가지가 음. 있잖아. 몇 가지가. 직역. 의역. 음역.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100% 의미 전달이 될까? 의미 전달이 좀 부족할까? 부족하지. 그래서 학자가 되려면 뭘 하라 그래? 원전을, 원전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번역본은 좀 왜곡될 수가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원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무슨 본이야? 번역본 역본이지. 역본이.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이, 그러면 역본도 두 가지가 있어. 공인된 것이 있고, 공인되지 않는 것이 있어. 그 그래? 그래서 역본이, 성경 역본이 공인력. 공인되지 않는 것은 사역이라고 그래. 음, 응. 그리고 공인된 것이 지금 세 종류가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래? 개정. 개역개정개역개정이잖아 음. 그럼 개역개정 앞에 거뭐가한 거리. 개혁 개정 앞에 것을 개혁 개혁이요? 응. 음, 개혁 성경. 신천지개 개혁 성경만 성경이는 거잖아요 음. 개 성경 앞에 글 뭘까? 구역 구약, 이란데 보통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누가 번역을 했을까? 신천지에서 번역을 했을까? 바벨론 목자들이 번역을 했을까? 아, 어아니요 바벨론 목자들이 번역을 했을까? 신천지 목자들이 번역을 했을까? 바벨론 음, 목자들지어잖아요 <웃음> <웃음> <어차피> <웃음> 아니 그 시점에 바벨론 목자라 그러잖아. 아, 바벨론 목자. 바벨론 목자들이 계획 있었어. 근데신천에계혁성경만 성경이 이 시대에 가장 음, 하나님이 쓰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성경. 어? 그런데 누가 보내기로 한 거야? 네, 뭐. <웃음> 바벨론 목자들이. 예고 <왜? 웃음> 바벨론. 한데... 바벨론 목자라 그러잖아. 사단 목자. 네. <웃음> 네. 제가 지금. <웃음> 내가 생각해좀 웃긴 게 많지. 네 이상이 음. 참 웃기네요. 음 그래. 내사람이 어리었다 아담, 아담이 가장 인류 중에 가장 최고의 도낸 아담이자. 네? 최 인류 중에 네, 가장 최고의 도낸 아담이야. 아, 그렇지? 아담은 배운 적이 없잖아. 아무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본질을 집어넣어. 두 가지 짐승들 먹는 거 짐승들 지나가때머뭘다 지어. 이름, 이름이 여자를 데려오니까 집어내지. 이름도 지어주고. 그, 그 이름을 지은다는 건 그냥 단순 이름 지었다는 거야. 본질 나단데. 그래서, 천재들은, 천재들이, 이게, 세상을 움직이잖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걸 배운 것이 어떤 것들을 받은 것으로 말이야. 응.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건, 누군가 배운 것이 아니아 천재가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다. 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이라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는무무 무슨 말로 하겠어? 하나님의 말로 하겠죠 네. 하나님의 말이, 곧 다섯 말로 무슨 말이야? 진리, 네. 진리? 성경만 맡 g m a 그래서 n g young man, Song young man, Song young man, Song young man, s o 만말하 o u n 리 man, 겠 o n g y o 자 n g man, Song young man, s 여기 는 young man, s o n 과 young m a 과선과 뭐또 얘기? 성경도 얘기하고, 뭐또 얘기하고, 간증, 예와 정치. 사람을 구별하는 건뭘 구별한다고? 말로. 목사를 구별하는 건 뭘로? 설교로. 통해서 설교가 성경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 목사. 성경도 들어 얘기하지만 간증, 예와 정치 얘기하면 누가? 사단. 영분별의 목적이 목사 분별이잖아요. 너가 신천지 딱 배우면서 너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다 그전하고 신천지 재하기 전과 신천지 이후에 목사님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 거기 어 음, 이거 목사님 이거 목사를 이 말하잖아 아니, 이렇게는 얘기하고 응, 응. 그냥 성경이 아닌 것이라고 하니까 성경성경 아닌 것은 는것같아단도말잖아 근데 성경이 아것잖아 아니 교회 가서 도 아닌 것같 그생 n 없이 a little bit. I'm not a little b 말 t I'm n o 말 a 하 i 그래 l e bit. I'm not a l i t t l 이 bit. I'm not a little bit. I'm not a l i t 그 l e bit. 기 m not a little bit. I'm not a l i t t l 고 bit. i 기 not a little bit. I'm not a little bit. I'm not a 이 i t t l e bit. I'm not a l i t 사과를 먹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하나님의목자 아니면 너 있어야 되겠어이저 옮겨야 되겠으 옮겨야 되겠으 옮겨야 되겠 그래서 옮겨야 되겠옮겨왜 옮겨야 되겠 아니니까 옮니 아니니까 이럼 자가 죽여야 되겠지 죽여야 되겠으 아니 죽이진 않죠 아니 이제 이게 하면 너는 지금까지 안 했으니 별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밥도 사주지 양복도 사주지 막 했어 음. 근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 하나님 목자 하면 사과를 자 사단의 목자 성인이었어. 우상 성기면 어떻게 돼? 목자는 우상이라고 성전을 가르치거든. 배웠잖아 우상. 그렇죠. 네. 생기가 없는 말하는 거야. 네. 생기가 없다. 네. 생기가 없는 것은 말씀 전하지 않는 것이. 네. 네. 생기가 없다. 네. 생기가 없잖아. 이거 생기가 없는 거. 생기가 없는 우상한테 내가 우상 풍당뭐 한다고? 삼사 지호주 받는다 했잖아. 네. 네. 내복과 달로 정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네.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이 그렇죠. 사람이 삼사한테 지주 받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긁혀있어 안긁혀어긁지만 한편으로는 갔으니까 또 헐을 수 있겠죠? <웃음> 네, 네, 네. 그지 않을까요? 사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서 확인해 보라고 네, 네. 성경에서 그럼 성경 누굴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고있어 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가장 최고였어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확인해 보자 예수님 당시에 구약성경은 완성이 됐나? 구약성경이 완성이 안됐나? 완성이 됐지 그럼 신천식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해야 돼? 구약성경에 어디서 듣고 구약성경만으로 졸졸졸졸 해야 되잖아 아, 네, 네. 이게논리으로 하면 그치? 근데 예수님은 구약성경만 갖고 얘기를 해 예화를 주구장창 예화만 비유가 예화 아니 신천지 놀래들어는 구약 성경에 그뭐장세기가 뭐, 어쩌고 뭐 에? 이게 네이기 어쩌고 초래일기 어쩌고 말라이기 어쩌고 계속 이게 몇장몇장몇장몇장몇장몇장몇장 해야 되잖아. 네. 지금 이이 이, 이 동네가 몇장몇장몇장몇장안 하니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 간증 예완하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해? 어부 얘기 어부 얘기해. 그치? 그 다음에 목수들 얘기해. 주부들 얘기해. 주부들 얘기 농부 얘기해. 그러잖아. 씨뿌리는 건 농부 얘기하는 거잖아. 또 그물질이라는 어부 얘기하잖아. 얘가 이제 얘가 성경말하고 그럼 예수님 누구야? 허허 <웃음> 이단이네. <웃음> 아, 사단은 헉차잖아. <웃음> 아, 그래서 그시대 이단이란 소리를 하다보또사도 <웃음> 우리가 사. 사도 바울을 보면 간증만 주, 주장청 안하거든 사도행전 보면 응, 자기가 담의 에서 예수 만나다 네. 간증이 하잖아 응. 그럼 너가 그때 <웃음> 이런 것이 딱 들어와야 돼 어? 아니 네, 네, 디테일하게 안한까요 디테일하게 안한야지 어? 그 동안 엄청 어려서할 때가 없었잖 내가 할 내가 할딱그 간증, 예화그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예수님 당시 그약들이다 했다. 어. 그러면 군락 성경 가지고 초장창 너희 둘러 올려면 초장창 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해 농부 얘기하고 어부 얘기하고 밥, 밥 만드는 그, 저, 저 주부들 얘기하고 어. 세상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 이, 이,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다른 거는 잘 이렇게 응용이 되는데 거기서는 응용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것이 뭐냐고 나는 내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저안읽었어요 근데 너가 어떻게 분별한다고 심각하 성경도 제대로 못르었어한 번도 뭐 다섯 번 읽어보고 내가 분별해보니까 맞, 맞아서 내가 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분별한다고 엄마 말무시 하냐 몇독 읽은 사람들이 가는 건 모르겠네 <웃음> 이제 말아. 그렇다 말지 몇독 읽은 사람도 몇독 읽어도 아까 내가 요한복음자장1 얘기해줬잖아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해. 그런데 내용 내용을 모르니까 그 이해를 못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 요한복음 1장1절에그 1절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럼 왜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해보면 해안 해내고 이단이 아이잖아왜 그랬을까? 거기서 거기서 쓴 단어가 로봇이야, 로봇. <웃음> 이 성경이라는 그라페야 그라페. 헬라어로 성경은 그라페라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나오잖아 모든 성경은 그라페란 말이야 근데 로고스야 왜 단어 자체가 틀리지? 단어 자체가 왜냐면 우리는 말씀하는 성경이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털 집어넣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잖아 근데 원어 자체는 틀려 성경에는 확 구별해 우리도 확구별지말씀하는 성경 나오잖아 성경에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소개해라? 예수님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예, 장세전에 하나님이었고, 로고스 하나님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했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 소개하는 거잖아. 성경 소개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요봉 1장 1절 성경 소개하는 거라는 거고, 요한은, 야, 내가 성경 소개한 게 아니고, 예수님 소개한 거야. 이말 하는 거잖아. 그럼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해버리면 쉬운데, 왜 로고스라고 했을까? 내가 설명드릴께 자, 헬라로스였지? 마테오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거야? 요한. 헬라사람들이요. 헬라사람들이 로고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 가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가 누구를 매치시켜주는거야? 로고스와 예수님을 매치시켜주거잖아 로고스라는 헬라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란 이미지가 있었다는거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잡아주는거잖아.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미지 속에는 말씀, 이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뭐가 있나 그러면 인격적인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헤르사르는 생각했지, 이 우주는 뭘 이게 이, 이, 이, 이 우주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있고 있는데 뭔가 뭔저 있었던 일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로, 어떤 사람은 불로, 막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 물과 불의 전에 어떤 게 있었지 않겠냐? 랬을때 이성적인 창조자가 있다. 그러면 그 이성적인 창조자는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자. 이런 자, 너희들이 이성적인 창조자가 있었다고 했지 않냐? 그가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야. 너희들이 말했던 이렇게, 이렇게 쭉맺치지 그들이 딱 예수님 잡기가 쉽겠지.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창조자를 소개온 거잖아. 예수님이 창조자. 너 예수님의 존재를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생각 하냐? 신천지식 존재 같은 경우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거지? 2천 년 전에 존재하게 된 거지. 2천 년전 이전에는 예수님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요? 신천지식으로 하면 태어나는 거잖아. 원양의목적 이렇게 쭉 나오잖아. 응. 너가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자구원자란말 무슨 말이지? 그래, 너가 많이 안이지 그, 그런 일을 잘 모르잖아 사형들 같은 것도 보면 그 애는 그, 그런 일기 하지 않아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지게지 인간은? 단절히 뭘로 말냐? 죄로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지 구원이라는 것은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야 건져준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 구원이라는 게 인간을 원래 자리 이 자리로 바꾸어 준 거지 근데 이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게뭐야요죄그죄 okay. 문제를 해결해 주면 원래 자리로 가겠지 그럼 죄문제 해결하는 분이 누구예 예수님. 예수님이지 어떻게 <웃음> 어떻게 해결해 주면 <웃음> 십자,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세례 요와에게예수님이 안수를 받죠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 나온다 흠 없는 짐승 하나님이 지정한 흠 없는 짐승에게 죄 지은 자가 안수를 하지 안수 하면서 죄를 고백을 해 그럼 죄가 거기로 전이 가된 거지 그럼 여는 없어져 세례 요한이 안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지 그치? 그러면 그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거지. 응. 그건 받았냐? 그건 받았어? 네. 응. 이제 받았어. 네. 큰일 날 뻔했지만 받았어. 비오프리를 <웃음> 그 하면 이게 되나? 뭘 보냐? 공공의 송무관. 도, 좀 도움이 되냐? 네. 음, 나중에 요한복 입장만 쭉그 아까 내가 가르친 거 있잖아 예수님 친구들한테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항상 다 그것만 알면 진짜 이 하나님 께 그게 가장 핵심 예수님을 사람으로 다 창조해 주라고 하고그 너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아버지가 되냐 아니면 어떻게 너가 아버지가 관계가 되는 거지? 저의 저희 아빠랑 저요? 음, 너가 왜 아들이 된 거야?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5천지1 0 하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 아니지? 아, 지아하고아 청량. 네? 네. 아니, 아까 제가 알게 했잖아 고당 되고 하나님하고 할때뭘 알아야지. 하나님은 성경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음, 뭐안 네, 성경을 아, 뭐기는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면 아버지 모르는 거니까 아비안 되는 거고 뭐, 여기서 따지면 우리 아빠가 내가 죽보라아야 아빠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네가 자식이 되고 아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식이 안 되는 거 음. 아빠를 잘못 알고 서 아빠 아빠지. 아 아빠지 응? 많이 오해할 때가 많잖아. 사촌이 때. 아빠를 오해하고 엄 오해할 때 많았지. 네. 나중 지나고 어? 그 안에 내가 오해했었는 그렇게 많잖아. 그래도 오해하고 있어도 아빠는 아빠, 왜? 아빠, 방귀가 지식으로 말양암방 아니고 태어남으로 말미암 방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하지 도 어떻게 하면 나자는를냐이 태어나면 돌과 성령으로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제가 자녀와 번고그말그 말이 한님 그 보면 심지어 요한님 소식. 칠천 간데고. 응. 하늘에 큰이적이 보이니. 칠천 간데고. 그그 하늘에 보이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다리 있고 그머리에줄 주더리가 있더라이 여자가 이렇게 해산하기 때문에 아빠 세를 생각했더라. 하늘에 또다른는이이보이니 보라. 한큰 두근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뿌여 꼬리가 다그 여러 마리,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산의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져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 그 아이를 떡게 보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아들을 낳으니 이내 당차 철장으로 만복을 다스리면 자.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로 올려가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회를 옷 입은 여자가 비유를 풀면 사람인데 누구아유제혈이야유재아 17살 네. 네. 네. 네. 붉은 용 있지, 목표가 챙기기 어려운 것 네. 아들이 이만이시야 음.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있고 영으로 태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음. 육신으로는 부모로 말면 태어났는데 놈으로는 유재열이를 통해서, 유재열이 전한 말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 이제 성의해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말씀으로 내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네. 그렇게 따지면 음. 유재열도 이만희 부모가 될수 있다는 거죠? 유재열을 통해서 낳았다. 나, 나, 음. 이렇게. 그러니까, 유재열 아, 그렇게. 네. 그러면 영적. 영적. 영적 아 영적 부모로. 음. 영적 어머니가 음. 여자 그러면은 뭐, 거기서 또 따지면 이만희 영적 부모로.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겠나. 용접 보고 지금 이만 이렇게 많이 나갔어. 지금 개업을 했어. 신천지 개업 많이 한사람 있어. 요 음. 응. 우리 친구 말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 응. 그렇게 이제 써먹는이 그래서 이거. 그렇게. 유재리를 유제리가 그 어머니가 되잖아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세대 요한이 되기도 하고. 몇 가지로 이제 유재리 이제 그래서 육신으로부모를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유지를 말로 말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난 근거가 보인했을 때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음. 자기가 태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응. 육적인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가더 전에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누나가 주인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음. 이제 육적가족이고 영적가족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잖아 내 부모 형제야 누구나 했을 때 이제 여기가 기다 그런 말씀이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진정한 가족은 육적가족이 아니고 영적가족이다. 누나가 좀 이해가 되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런 논리가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소하기도 하고 막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시요. 부모를 나눠버려 영적부모, 육적부모. 그러니까 영적부모보다 육적, 육적부모가 영적부모가 진짜. 영적가족이나 육적가족. 육적가족보다 육적가족이 진짜 가족.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래, 시작. 음. 이거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고 아수고좀 쉽. 수